<웃음>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저는! <fullest> <웃음> <revolt> <웃음> <Boy>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키, 치키치키 게임입니다. 나의 샤루야! 샤루요 우후! 우리 오랜만이다, 그제? 예! 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챌린지를 할 건데, 오늘 체인지할 것은 브래드돌, 브래드돌, 브래드돌, 브래돌 여기 보이는 doll 이 제품. 브래드돌 메이크업 헤드. 제 브래드돌이 돼봐요. 두, 도전. 두, 도전. 두, 도전. 도전. 자 두, 우리, 두, 우리 두, 우리는 두. 화장할 줄 모르니까 우리 엄마가 순서나 이런 거좀 알려줄 거예요. 뭐 먼저 할 거? 메이크업 베이스요. 메이크업 베이스요?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많이 두들기라고 지 아, 그럴까 여 우리 거울이 없네요? 야, 근데 카메라가 너 이렇게 해서 얼마나 들겨요 한참 요다 한참. 발라진 걸 어떻게 알지? 그걸 모를 수가 없는데... 여 <웃음> 잘하고 있어? 네나 그래? 어디서 발랐는지도 모르겠어 야 어 진짜로 어디다 다 발랐는지 모르겠어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They'll s i g h t get lighter, right? <웃음> 나는 왜 라이터한 느낌이 없는데? Because your skin is very dark <웃음> 나도 이뻐질 수 있는 건가요? You l weird! You look weird! You look weird! You look e r d 왜? 엄마 <왜>, 볼래? <왜>? Um, <웃음> <yeah. 웃음> I love you, c h a r l l o t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에 화장 해보고 싶었어? 응? 메이크업 해보고 싶었어? Uh -huh. 고 싶었어. 왜? Because um,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fun. Fun or make you pretty? Fun. 이거 oh, 그만해도 될것 같아.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아니 계속 하라고 해서. <웃음> 시작해서 쭈욱 그냥 밀어. 어 떼지 말고. <웃음> 오케이 그리고 한번 더. <웃음> 여기 나 하얀 떼 나오는데, 어기서 I could see the grill. 예린이는 쫙 붙었지, 이렇게. 그러네?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 What the? It feels weird. <웃음> 느낌 이상해. It uh, feel, feels like I'm um, t h e r e i m um, all stick together. <웃음> oh. Ah, <f> <웃음> uh, feels good. looks like e r a w i b r o w s w o o m h s s u p e r h e a o o co co co co co c 코 co co 가 o co co co co 아! 쟤아 쟤는! 쟤는! 쟤는! 는는 I like this. 하 하셨어. I know. <웃음> 아다다다 <좋아>. 와, 피에로 같아. 피에로는 뭐야? Crown. Joker? Yeah. <웃음> you look kind of like a zombie now. <웃음> <웃음> 아빠 좀비 같다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I don't know. a a you look like ghost. 더 어, 문제 없으기 강시같아강시는 뭐야? 강시강시는 차이니즈 아, 고스트죠 차이, 차이, 차이. 중국 귀신이지 다시 볼까요? <웃음> <웃음> 아빠는 얼굴도 커가지고 화장품도 많이 먹어 아빠 여자였으면 아주 힘들었겠어 <웃음> Don't even think that you are a girl. <웃음> Why? Because you are either not or never a girl because you were b o right now. 왜 아빠가 여자였으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안 생겼지. 아빠가 남자여서 이렇게 생긴 거지. 여자였으면 다른 모양이 다른 모양이겠지. 다른 모양이겠지. Yeah, yeah, yeah. yeah but, but but we won't be able to um, play t o g e t h e r Because m wouldn't 재밌는데 샬롯? 아빠가 여자였고 엄마가 남자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샬롯? <웃음> 이렇게 세게 때려다나요 그렇게까지 세게 때려다녀는데? <웃음> <웃음> 어 무서워 이거 하니까 자연스러워지네 왜? 스칼라가 자연스러워지네 재밌어? 아빠도 재밌어 이 학교에서 화장하는 친구들 본적 있어? 리 w g u b l e r e getting t u b e 왜? 야배 아무도 안 했는데 트러블될지 어떻게 알아? 철라? 아 언제부터 할수 있어? 뭐야? 빨리 했으면 좋겠어? 뭐 아니 샬롯이 빨리 했으면 좋겠냐고 응, 아니 아 혹시.. 해고 싶어 하고 싶어? 응. 어,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야 돼 뭐? 화장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 오우 oh, yeah. 아오케이 <웃음> 오케에이 뭐 응. 연기나 아니.. It's just powder 남자들이 화장을 잘해 응. 잘 알아 응. 그래서 어, 오늘은 파운데이션 잘 먹었네 뭐 <웃음> 완전 싫어 이게 <웃음> 따 어, 그럼 어때 잘라 <웃음> 뭐야 you don't like it no it looks c e e p y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봐봐. No but, we, but 네? 뭐 no, but I don't o creepy. 우리 팀이 비슷하다고 들리 No, but I don't t o o creepy. look, look. 라 눈썹이 달라. 이거 되게 다 I know. 그만할래 여기까지만 할래나? 너무 어렵다 진짜 나 이거하면서. 눈썹 그리면서 여자분들을 존경하게 됐어. 다들 예술가야. 어머, 어머, 내가 평생 살면서 내 눈과 눈썹이 이렇게 멀었던 적이 없었어. <웃음> 아 좋은데, I like it. 자 사진 한잔 찍을까 하다가 응. 원투 해피 응. 아, 예. 어. <웃음> 예. 이거 봐 여보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많이 봤던 예린이가 자기 점 지운다고 거기다가 예. 예. 컨실로다 발라서 아빠 보여줘 이거 얼룩더룩, 얼룩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눈썹을 밀고 올려야겠어 샬 어? 어? 눈하고 눈썹하고 머니깐 좋은 거 같아 자 이제 눈을 크게 만들어 보는 거야 어? 이따만 씨! 어, 눈 엄청 커졌어, 샬롯. 봐봐. 여러분, yeah! 어, 나 이뻐요. 아봐 아빠, 아빠. 응? 아빠, let me do it for you. 아, 진짜? 오케이. I'll, I'll, okay. I'll do one side for you, close your eyes. 아빠, 아빠, you have to close the inside. 응? 고마워, 샬롯. 이게 내리사랑이구나 엄마가 샬롯을 도와주고 샬롯이 아파를 도와주고 내가 막내구나 아니 너... 그러면 이거 손으로 비비면 다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이 귀엽다고 여자 얼굴 만지면 안 된다는 거지? 슬래은 이거야 너왜내 내 얼굴 만져? 내가 화장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Don't touch my f a <웃음> 아 메이크업 아트네. 어머 눈이 커지고 있어. 엄마, 엄마. 웬일이니? 아빠 이월. 그? 아빠께 아빠가 간게한리차보다 좋다고? 아야? 쿨. 올라갈게. 어머 내가 시, 내가 찾아냈어. 뭘? 눈을 여기 기, 너무 길게 빼가지고 눈썹이 짧아졌어. 야. 눈썹을 한참 더 빼야돼. <웃음> 그죠? 괜찮아요. 근데 쟤도 눈썹이 짧아 그러면. 아, 그, 아니야, 이,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어머 어, 난 여기까지 안 하고. 나손안댈 거야. 오늘은 <웃음> 처음이니까. 응? 아빠는 여기만 여기만 올릴 거야. 가운데만 왜냐면 끝에는 짧아. 얘봐봐 짧고 두꺼워. 얘. 어우 입술. 아 입술 떨려. 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 바들바들 떨리는 모. <웃음> 입술이 아 입술이래. 아마마 <웃음> 아마 이거 해. 나 여기 점 찍어야겠다. 뭐야? 얘처럼. Oh, That w l be perfect for me because I have a chum here. Oh uh, yeah, r yeah, uh -huh. yeah. <laughs> 꽤 잘한 것 같은데? 네, yeah, you're much better than me. I don't like it. You're always much better than me. Practice, Charlotte. Practice. Practice. That's have, the only way you can get better. Don't act like a girl. <laughs> 나도 그렇게 된다, 자꾸. 그래서, 복장 <웃음> 그래서 복장이 중요한 건가봐. I love you this much. a s h o s the whole wide world. I like f a m e wide w o d n e two one two three.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의 도전을! 저의 도전을! 보고 싶으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웃음> 자, 그럼 다음 빗에서 봐요! 빠이